어! 들어가 버리는데 이거 내떻게까 <웃음> 어! 도망가 어! 어! 아이고 뭘까? 어! 파이어로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? 안녕 이게 세요 <웃음> 아,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! 척 저... 자! 이번에 할 포켓몬은 강력한 체력을 기반한 과자 파이어로입니다! 자이파이어로 사용할 스킬은 제비 반항과 브레이브 버드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자 지닌 물건은 여러분들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에어스피 스킬, 골 서포터, 맹공 덤벨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탈출 버튼과 골 가속 장치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자 저는 이번에 골을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골 가속 장치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과자 파이어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좋아요. 정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. 나쁘잖아. 요신리스 지금 아래쪽에서 까불고 있죠? 이거 빨리 저거 아래쪽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비바 난 배워서 바로 가줄게요. 이거 나쁘지 않거든. 나쁘지 않거든. 아, 지금 저쪽 쇽. 뭐 이거? 돌아갑니다. 됐어 됐어. 일단 이 꼴로 어쩔 수 없어. 이거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이거 죽어도 어쩔 수 없어. 아, 죽는다. <웃음> 반카리아스가 그거를 거기서 뭐할까 <웃음> 자, 내걸 넣고요. 이거 좋을 거, 싸워봤자 좋을 거 없거든요. 자, 빠졌다가, 자, 밑쪽으로 가서 정글 챙겨서 브레이브 버드 배워갖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. 쓰고, 어디 들어가 버린데, 것도 감좋볼까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도망치자! <웃음> 어, 이것도 다시, 어, 먹어주고요. 나쁘지 않아. 또 파이어로 가, 이거를. 어 이거 몇리이어가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? 어 이거는 또안 간다. 어 괜찮아 아프지 않아? 아 죽진 않아요 죽진 않습니다. 어 그거를 어 넣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. 아 괜찮아요. 아 가자. 어죽어 그냥 죽으라고 뭐 어떡하라고? 어 이거 미안해 나다섯까 들어가고 몇골 넣은지 모르겠는 거. 또안 <웃음> 간다. <도망간다. 웃음> 어어두 바퀴 돌려주고 세 바퀴 돌려주고 어어 어, 이쪽으로 데려가자 <웃음> 어 뭐여 뭐여 뭐여 아 잘못들어졌다 자 꼴도 먹고 난입해서 들어가고 죽어 <웃음> 아 꼴이 떠들어가야 이거 다 죽어 기분이 가 나쁘지 버티기 파이어로야 죽어야지. 뭘 버티냐고? <웃음> 이거지 바로 과자를 들지 않은 자와 든 파이어로의 차이다. 아 <웃음> 어, 정말 좋지 않습니까? 나이스. 좋아요. 오, 우리 팀 좋아. 우리 팀 잘해. 우리 팀 잘해. 얘들 아 우리 궁극기 잘못 쓴것 같은데? 얘들아 우리 궁극기 잘못 쓴것 같은데? 이거 맞아? 나이스 잡았어. 아야. 뭐야? 아니 이게 왜 죽어? <웃음> 아니 얘들아 우리가 쏜다 를 모두 치면 어떡해? 야!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아까 그러니까 마이매나 그거 먹으면 안 돼. 아 마이매 저 먹는다. 설마 이거 먹으러 오는 거 아니겠지? 아, 아아 아, 지금 레벨이 모자르다고 망했다고 지금 마이매 때문에 자 브레이브 버더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 내가 잡을까? 어 도망가. 어, 아이고 뭘까? 어이 바이오로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? 안녕 이게 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어접접어 어, 지금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렇지. 꼬레콘데요. 그래 <웃음> 기분이나 퍼뜩 퍼뜩 한번 줄까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안 된다. 이거 안 된다. 이거 아. 자좀잘 버텨. 그래도 아니 그거다 맞았는데 버티는 거 보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. 들어가야지. 들어가야지. 그리고 이쪽으로? 다내꺼 어? 들어가 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게 이거 까어이 아이고 어? 지거! 어 죽어! 아이고 지거 버려하 <웃음> 이것이 바로 강력한 스코어 파이어다! 하나, 둘, 셋나 하나 먹고 골 채우고 한 3스텍 어뭐또골 채우고 바로 그은기로 데코 들어가요 어? 죽거 <웃음> 어좋은데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아나똑걸렸네나 똑걸 들어가는데골또들어가요자 이쪽으로? 도망갑니다! 어이구 <웃음> 나이스 먹었어요 먹었어요! 좋아 우리팀 좋아! 멋있어! 아 나이스! 자 이제 스택을 다채웠습니다 아니 맹공도면 바로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? <웃음> 자또골넣어주고요 스택 낭낭하게 채웁니다 어 괜찮아 어차피 이거 나 도망가면 되는데? 나 도망가면 돼! 괜찮아! 어, 안녕히 계세요? 여러분, 이게 파이오르의 장점입니다. <웃음> 와, 웃기를 했어! 자, 아래쪽에 지금 우리 살려주고요. 어, 어디가! 어, 죽어야지, 그냥만! 어이구, 이거, 이거, 어, 죽어! <웃음> 어... <웃음> 여러분, 이게 바로 뭐이 비스킷과 맹공의 힘이다. 이 말이에요. 얼마나 좋아요. <웃음> 못 먹었지, 못 먹었지! 먹었어요? <웃음> 이거 잘 본다. 아, 잘하는데 우리 딜 좋아요. 자, 저는 그럼 바로 이쪽으로 또 올라가면 되겠죠. 로토을 먹어서 밀어 넣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데미지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. 근데 잘 본데 이거 안만... 안 아프다니까 파이어로가.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. 자, 나이스 좋습니다. 자, 밀어 넣어볼까? 내 거야. 어... 어... 어... 찔 <웃음> 자, 도망쳐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? 나이스. 어너 죽어 잠깐만 자 피해줘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아 아리자몽님 아니야 리자몽님 제발 아 미안해 내자우지야자가가가가가가가가가 마지정 좋아 우리, 팀, 우리 팀이 먹었어 나이스 <웃음> 어, 좋아. 아 좋아 아좋아 파이어로가 아니라 화가 좋은 것 같은데? 자 여기서 음 골을 떠 넣고 이렇게 데고 이쪽으로 데고 가주고 파이어로 굽기 나둘셋뭐요뭐요뭐요뭐요아나 아, 내려갈 건데 나 내려갈 건데 어 안녕히 계세요 자 요거 써주고 골 락크요 어 이쪽으로 또 도망갑니다 셋넷 다섯 여섯 도망간데 이거 어 안좋을까? 이거 어떻게 안좋을까? 어어 안아쁜데 안녕히 계세요 아, 괜찮아 죽어도 돼 <웃음> 살아버렸는데 <웃음> 와 나쁘지 않아 튼튼해서 안 죽어 원래 이 파이어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왜 이렇게 튼튼하지 <웃음> 아 좋아요 압도적인 아, 성립 자 진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아깝다 아 근데 상대방 농락하기에는 어, 정말 좋은 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파이어의 단점은 강압형타 데미지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맹공 덤벨 그리고 에오스피 스킬 이렇게 두 가지 어, 골 시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 스킬 데미지가 정말 강력하고요 그리고 튼튼한 거 그거 하나 어, 정말 만족을 하네요 자 이번에 사용한 파이어로 아 정말 튼튼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.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